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늘은 떡 메모지 활용하는 법을 같이 공유해볼까 해요. 저도 문구류를 많이 모으다 보니 메모지가 진짜 많거든요. 마태도 많지만 메모지가 많아서 근데 이 많은 메모지를 솔직히 언제 다 쓸까 싶기도 해서 오늘은 이메모지들의 스탬프를 찍어서 티켓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I finally stopped running now. With you, I found my peace somehow. Let go of every thought that was holding me back. a I'm in love with you in every way. The joy you give me every day makes me. Forget that I was troubled before don't know if I'm dreaming I'm slipping away I hear your sweet voice Then I see your face I i know i can be safe with you you want me now i know you do i know you'll be impatient and i love you for that you show me how to dare to love so tell me what you're thinking of c a u s e i won't be afraid not holding anything back I'm n t 자, 오늘은 이렇게 메모지를 활용해서 빈티지 티켓을 여러 장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죠?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져서 이거 이벤트 열어서 조금씩 나눠 드릴까 해요. 총세 분을 추첨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해당 영상,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갖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랜덤 피커로 뽑아서 세 분을 추첨을 할게요. 그럼 당첨자 공지는 8월 4일 일요일, 늦어도 일요일, 8월 4일 밤까지는 당첨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공지는 유튜브 게시글로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럼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